오늘부터 주제에 맞게 시퀀스를 구성하여 1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예요. 기존에 알려드린 동작을 기반으로 동작 설명을 최소화하여 간략하게 하고 운동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같이 운동하는 느낌으로 편안한 플로우로 준비해 보았어요. 운동은 동작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 있는 그동안 제가 올려드렸던 운동을 익히신 후본 운동을 따라해 주시고 하시다 부족한 부분 또한 기존 영상을 참고하셔서 보안 운동으로 한번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에는 배경음악이 없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무드의 음악을 별도로 켜두시고 운동하시는 것도 권해요. 하지만 볼륨을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참, 운동은 될수 있으면 카운터를 세지 않고 타이머에 맞춰 진행할 것이고 동작의 시퀀스나 실수에 대한 코멘트를 주로 할테니 화면을 계속 보시기 보다는 제 목소리와 자신의 몸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숨을 고르시면서 아령밟기를 할게요. 뒤꿈치 바로 앞부분부터 발가락 두 번째 바디까지 꼭꼭 밟아주세요. 그래서 반대쪽 다리를 충분히 드셔가지고 웨이트가 밟는 쪽 발에 충분히 실릴 수 있도록 꾹 굿, 밟아주세요. 꾹꾹 그래서 밟을 때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안 아프고 싶어서 온몸에 힘을 두면서 덜 밟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골반이나 어깨가 아프실 수 있어요. 하고 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조금 발바닥이 아프시더라도 몸에는 힘을 쭉 빼시고 발에만 해서 발바닥 근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일어나시면 발바닥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손발이 많이 부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발이 말라가거나 아니면은 균형 능력이 많이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넘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발바닥을 충분히 푸셔 가지고 발바닥에 있는 근막들 충분히 이완이 돼서 유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반대쪽 다리도 밟아볼까요? 웨이트를 다 실어서 충분히 그래서 아령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데다가 잘 두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밝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자주 자주 해주시고 하지만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눈에 보이는 데다 두시면 아이가 이걸 들다가 떨어뜨려서 다칠 수도 있고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잘 보관하시고 하실 때만 꺼내놓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눈에 띄는 데다가 두시고 평소에도 자주 자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밤에 밤에 해주시고 주무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아침이나 밤에 둘다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근막이 이완되고 녹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자주 하시다 보면 은 금방 근막이 녹고 금방 편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간이 좀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좀 괜찮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운동 전에 발바닥 근막을 이완을 해주시면 균형 감각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어 운동하시는데 지각 능력도 향상되고 운동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운동 전에 하시면 꾹꾹 눌러주세요. 오후 천천히 두 번째 동작은 종아리 릴리즈 동작으로 매트를 까시고 음. 발목 뒤꿈치 바로 위쪽부터 좌우로 몸무게를 다 실으신 상태로 이렇게 짓니기듯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때는 허리를 뒤로 제끼시면 안 되고,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은 사선 아래로 봐주시고, 그러면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의 힘줄이 덜거덕덜거덕 덜거덕 거리면서, 이렇게,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힘을 빼시고, 이거를 조금 힘들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고 나서는 전혀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어깨나 허리에 힘을 주지 마시고 온몸을 다 실어가지고 종아리가 충분히 이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다음에 다리 스트레칭이나 뭐 골반 스트레칭 할 때도 이 종아리 근막 근육하고도 연결돼가지고 어,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단축되고 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전신 운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풀어 주실 수 있도록 좌우로 왔다 갔다. 조금 더 앞으로 두시고 또 좌우로 왔다 갔다. 천이 원치 본격적으로 어, 운동을 하기 앞서서 호흡운동도 하고 지나갈게요. 호흡은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 앞에 옆에 뒤쪽을 들이마시면서 벌려주면서 공기를 골반 기저근 끝까지 밀어놓으시고 내쉴 때는 골반 기저근의 회원부 있는 부분부터 조이셔가지고 후, 갈비뼈를 다시 조여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납작하게 조여주세요. 그래서 몸통의 옆부분까지 같이 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조이고 키는 크게 어깨는 내려주세요.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다시 코로 들이마시면서 갈비뼈를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도록 내쉬고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공기를 충분히 넣어주세요.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배꼽을 조금 더 조여주세요. 내쉬고 마지막 내쉬고 천천히 운동을 해 볼게요. 내발기기 자세를 해주신 상태에서 앞쪽 다리, 왼쪽 다리를 앞에다 두시고 반대쪽 다리는 뒤로 놔줍니다. 그 다음에 까치발을 들어서 음. 그래서 손바닥은 발보다 좀더 앞에, 앞에 놔주시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쭉 펴서 뒤로 갈게요. 뒤로 가실 때는 될수 있으면 가슴이랑 허벅지가 붙이신 상태로 하시고 팔꿈치, 어깨에 힘을 빼셔가지고 살짝 구부려줍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앞으로 더 숙여줄게요. 다시 앞으로 구부리셨다가 뒤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쭉 펴주세요 이때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시 앞으로 구부리셨다가 다시 뒤로 쭉 펴줄게요 다시 한번 앞으로 구부리셨다가 뒤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허리를 더 숙여 주시고 내쉬면서 후, 충분히 상체를 숙이시고 유지하면서 천천히 호흡해 볼게요. 처음에 하셨던 호흡을 기억하셨다가 천천히 해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를 벌리면서 골반 기저근까지 공기를 쭉 넣고, 내쉴 때는 골반 기저근, 회음부 있는 부분을 조여서, 복부까지 조여가지고, 척추에 배꼽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다시 들이마시고,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뒤로 쭉 펴주시면서, 천천히 호흡, 내쉬고 유지할게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힘드시다고 숨을 참으시면 안 돼요. 천천히 원위치 다리를 바꿔주시고 반대쪽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을 쭉 펴줍니다. 상체를 더 낮춰서 가슴이랑 허벅지를 붙여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들이마시고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쭉 펴줍니다. 다시 한번더 구부리셨다가 내쉬면서 후 유지하시고 상체를 더 숙여서 천천히 호흡 스트레칭 하실 때는 특히나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쉴게요. 다시 한번더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고 근육이 늘어나면서 약간 저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끝까지 같이 할게요. 다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상체 조금 더 내려서 다시 앞으로 구부리셨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쭉 펴줄게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상체를 더 숙여서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원위치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리를 뒤로 쭉 펴셔가지고 엘러펀트 자세, 코끼리 자세, 그래서 산 모양, 시옷자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때는 양쪽 뒤꿈치를 바닥에 꼭 누르시고 꼬리뼈를 치켜들어서 허리가 될수 있으면 뒤로 쭉 빠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종아리 뒷다리를 조금 더 늘려줄게요. 그리고 손바닥은 좀더 적극적으로 바닥을 밀어서 턱은 목쪽으로 당겨주시고 턱이 앞으로 들리지 않도록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뒤꿈치와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셔가지고 엉덩이를 뒤로 더 빼주시고 반대쪽 종아리를 좀더 늘려줄게요. 다시 반대쪽 방향 바꿔서 이번에는 왼쪽 뒤꿈치와 왼쪽 무릎을 구부려주시고 오른쪽 종아리와 엉덩이, 허벅지를 더 늘려줄게요. 다시 반대쪽 바꿔서 다시 반대쪽 어깨는 위로 올라가지 않게 날개뼈를 몸통 쪽으로 붙여가지고 끌어당겨주시고 다시 반대 다시 반대 다시 반대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반대쪽 내쉬고 천천히 원치 이 상태에서 다리를 포인 포인하신 상태 들이마시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포인해 주시고 포인해 주신 상태에 다리를 위로 길게 들어주세요. 이때 양쪽 손은 꼭 같은 힘으로 미셔야 돼요. 바닥을 다시 바닥 포인 다시 내쉬면서 업. 이때 골반이 이렇게 젖히지 않게, 골반이 한쪽이 비틀어지지 않게 높이는 아까와 같이, 산모양 할 때랑 같이 다리만 드시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반대쪽 포인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손바닥을 바닥을 미셔가지고 어깨를 꽉 힘을 주시고 다시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업 그렇죠 다시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업. 다시 들이마시고 쭉 지지하고 있는 다리 무릎을 쭉 펴주세요. 다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삼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레스트 포지션 손목이나 어깨에 힘이 쭉 빠질 수 있도록 기다려 볼게요. 천천히 포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하시고 몸에 힘을 쭉 빼주세요. 고개는 머리를 이마에 바닥을 내셔도 되고 고개를 한쪽 방향으로 돌리셔도 상관없으세요. 한쪽 방향으로 돌렸다면 반대쪽 방향으로도 고개를 돌려주세요. 천천히 몸을 한쪽 방향으로 사이드 밴드 천천히 어깨와 몸통 근육이 이완될 수 있도록 기다려볼게요. 바닥에 손바닥을 짚으셔가지고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대쪽 방향도 바꿔서 쭉 펴서 천천히 원위치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푸시업 동작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여주시고 얼굴이 손등으로 가까이 가시면서 팔꿈치는 겨드랑이 쪽으로 힘을 주시고 안쪽으로 접으면서 옆으로 접으시면 안 돼요.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접으시면서 팔 굽혀펴기를 해줍니다. 굽히실 때 머리가 떨어지시면 안 되고 머리는 최대한 뒤쪽으로 리트렉션쭉 밀어주신 상태에서 하나 쭉 이런 식으로 이어서 계속해 볼게요. 턱을 목 쪽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앞으로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뒤로 쭉 밀어서 척추랑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손바닥을, 바닥을 밀면서 겨드랑이 아래쪽 근육에 힘을 주셔가지고, 이쪽, 정거근을 쓸수 있도록 해주시고, 손을 위아래 바꿔서 반대방향도 해볼게요.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서, 둘, 머리를 위로 길게, 쭉, 호흡하시고, 들이마시고, 복부 조이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팔꿈치는 바닥에 닿을랑 말랑 갔다가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턱이 절대 들리시면 안 되고, 목에 긴장을 풀지 마시고, 충분히 밀어주세요. 잘하셨어요. 목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깍지를 끼셔가지고, 아래로 숙여줍니다. 손바닥은 뒤통수, 뒤통수는 손바닥 밀어서, 팔꿈치는 아래쪽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살짝 끌어주세요. 그럼 머리 무게와 중력으로 손 무게 충분히 내려가실 거예요. 억지로 밑으로 잡아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줄게요. 천천히 심호흡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 약간 의도적으로 왼쪽 팔꿈치를 조금 더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밑으로 당겨주세요 반대쪽 방향 목 스트레칭 하실 때는 호흡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데,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해주세요. 천천히, 원위치. 이 상태에서 서로 저항 주시고, 앞에를 보시고, 리트렉션 운동.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날개뼈 밑으로 날개뼈를 끌어당겨주시고 머리는 위로 길게 누가 머리채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길게 위로 키가 커지듯이 늘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는 모아서 뒤통수는 손바닥 손바닥은 뒤통수를 밀어서 재정렬 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꾸기면서 하시면 안되고 어깨를 편안하게 밑으로 내려서 하셔야지 머리가 뒤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는 복부를 조여주시고 키를 더 세워주세요 마지막 천천히 팔을 풀어서 원위치 이번에는 옆으로 사이드 늘려주세요 늘어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 은 점점 늘어나는 걸 느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세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경직돼서 더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매일 꾸준히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들이마시고, 호흡에 좀더 집중하시면서 밑으로 내리는 힘을 조금 더 주시고 목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시간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힘드시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천천히 끝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목 스트레칭은 충분한 시간 동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시더라도 끝까지 같이 해볼게요. 개를 돌려주시고. 천천히 잘하셨어요. 반대쪽. 옆으로 당겨주시고. 그래서 반대쪽 하실 때 처음부터 세게 하시면 다치실 수 있어요. 처음에. 반대쪽을 하고 그 전에 한쪽을 하고 반대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많이 꺾여서 잘안 넘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기다리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심호흡하시고 내쉬고 다시 억지로 당기시면 안 됩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하실 때는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들이마시셔야지 내쉬는 것만 하다 보면 은 내쉬는 것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머리가 어지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실 때는 급하게 들이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공기가 몸에 스며든다 생각하시고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 한번더 아래쪽 어깨를 좀더 내려주세요. 고개를 돌려서 천천히 원위치 이번에는 가슴 앞쪽 목 천천히 위로 쭉 들어주세요 한쪽으로 귀를 어깨 쪽으로 끌어당기셔 가지고 늘어나게 쭉 뒤로 제친 상태에서 옆으로, 그래서 이귀 밑에 있는 부분에 어깨에 연결된 흉쇄유돌근 같은 근육들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반대 방향 고개를 돌리셔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쪽 귀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쪽 어깨를 조금 더 내려 주시고요. 음. 이쪽은 조금 더 해볼게요. 마지막 호흡. 천천히 고개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목 스트레칭은 평소에도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매일매일 하시기를 권해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조금씩 편해지시면 나중에는 매일같이 안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매일매일 지겨우셔도 매일매일 해주실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엘보 서포트 하셔가지고 다리는 쭉 아래쪽으로 뻗으시고 아래쪽 다리는 앞으로 구부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어깨 집어넣기 동작을 해주시고 팔꿈치를 톡 닫다가 그 다음에 다리를 한번 올렸다가 그래서 올리실 때 골반이 뒤로 제쳐지시면 안 되고 양쪽 옆구리에 힘을 주셔가지고 동작을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톡 찍고 오픈, 업, 다운 톡 찍고 오픈, 업, 다운 톡 찍고 오픈, 업, 다운, 오픈, 업, 다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팔꿈치 톡, 그쵸? 그렇죠. 어깨가 안으로 쏙 들어가신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쭉 팔꿈치를 바닥을 쭉 밀어내셔 가지고 업, 업. 업, 들이마시고 내쉬고. <목소리도 있는 카톡> 갔다 밀어내고 오픈 갔다 밀어내고 오픈 갔다 밀어내고 업 갔다 밀어내고 업 갔다 밀어내고 업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갔다 밀어내고 업 갔다 밀어내고 업 갔다 밀어내고 업 마지막 갔다 밀어내고 업 천천히 원치 반대쪽 바꿔서 팔꿈치 엘보 서포트 길게 이 상태에서도 팔꿈치 집어넣기 톡 찍고 오픈 업톡 찍고 오픈 업톡 찍고 오픈 업톡 찍고, 찍고, 찍고 오픈 업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어깨 밀어내시고 다리는 수직으로 그대로 올리셔야 돼요. 속, 그래서 옆구리까지 지금 운동이 되고 있어요. 어깨를 쭉 밀어내시고 어깨가 구겨지면 안 되고 소켓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업, 밀어내고 업, 밀어내고 업, 밀어내고 업. 밀어내고 업. 밀어내고 업, 밀어내고 업, 밀어내고 업.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얼어내고 업, 그렇죠. 밀어내고 업. 톡 찍고 밀어내고 업, 톡 찍고 밀어내고 업. 톡찍고 밀어내고 업. 톡찍고 밀어내고 업. 마지막 톡찍고 밀어내고 업. 잘하셨어요. 몸통 운동을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무릎 서기 닐링 해주시고 발가락을 길게 늘려서 수지 그래서 이 고관절 무릎을 밀어내면서 옆으로 밴딩. 몸통을 사이드로 옮겨주세요. 그렇죠. 그대로 들이마시고 복부 조이면서 키 세우시면서 원위치. 한번 해볼게요. 얘도 2분동안. 머리 손 주먹지시고 하나 들이마시고 그렇죠. 다시 툭 찍으면서 갔다가 복부 조이고 다시 복부 조이면서 복부 힘으로 일어나셔야지 머리가 젖혀진다던가 튀어나오시면 안 돼요. 가슴을 펴시고 그리고 고관절과 무릎관절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그대로 손은 멀리 찍으시고 돌아오고 들이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업 그렇죠?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갔다가 왔다가,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어깨를 밑으로 내리신 상태에서, 머리는 길어지는 느낌으로, 후, 들이마시고, 20초도 남았어요. 무릎은 앞을 보고 계셔야 돼요. 위를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천천히 잘하셨어요. 반대쪽 바꿔서 다시 무릎 서서 무릎을 앞에 보게 해주시고 손, 주먹, 날개뼈는 밑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무릎을 발바닥에다가 생각하시고 바닥을 쭉 밀어내시면서 고관절이 회전돼서 동작이 나오실 수 있도록.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복부를 조이면서 키 커지는 느낌으로 올라오시고 업 어깨를 내리고 머리는 정면 보시고 턱을 살짝 들어서 머리가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천천히 원위치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바닥을 바닥 붙이시고 쭉 스트레칭 해줄게요. 이때 팔꿈치는 살짝 구부리고 어깨도 이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어깨로 머리는 이렇게 기대 가지고 바닥 쪽으로 떨어뜨려 주시고. 그래서 어깨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천천히 바닥 양쪽으로 밀어주시고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천천히 원위치 반대쪽 바꿔서 다시 손바닥 바닥 쭉스트레치 어깨를 집어넣어서 쭉. 이때 아래쪽 다리 무릎 고관절을 밀어내셔가지고 골반까지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머리랑 팔도 떨어뜨려주세요. 천천히 손바닥을 양손 바닥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밀어주세요. 머리를 더 숙이셔가지고 몸통이 더동그랗게 말릴 수 있도록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시 원위치 아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발바닥을 서로 붙여서 앞으로 스트레치 손등 이마에 놔주시고 골반 끝까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쉬면서 회음체를 올려서 골반 기저근을 수축시켜주시고 어깨나 목에 긴장은 풀어주시고 가위 뼈는 다시 닫아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호흡 운동을 가만히 계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스트레칭 하신 상태에서 호흡 연습을 하시면 그 스트레칭 되는 구간이 더 튼튼하고 좋은 장력, 근 긴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스트레칭 하실 때 처음에 너무 힘드실 때는 호흡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호흡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 것보다 스트레칭 하실 때힘 빼는 게 중요하고 힘을 본인 스스로 빼실 수 있으면 호흡을 하셔가지고 동작을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천천히 원위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형 스트레칭. 응. 삼각형 모양으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지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 다리 위치를 조금만 잘 못하셔도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잘안 들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손등, 이마 대시고 천천히 호흡. 둘셋넷 깊게 들이마셔서 양쪽 골반, 엉덩이 양쪽에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고 부풀려주시고 내쉬면서 회원부 조이면서 하복부까지 같이 연결해서 조여줄게요.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편안하게 한번더 입으로 내쉬고 다리가 저려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멈추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음. 반대쪽 바꿔서 다시 한번 앞으로 숙여주시고 어깨 힘 빼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근력운동에 좀 집중을 하시고 스트레칭은 좀 대충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근력운동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력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운동하시면 쉽게 지치기 때문에 스트레칭 하셔가지고 좋은 관절 상태를 만드신 상태에서 근긴장이 많이 떨어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을 다 만드신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스트레칭을 생략하지 마시고 충분히 꼭 해주셔야 된다. 천천히 다리가 저리셔도 풀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천천히 원위치. 다리를 이렇게 풀어보시고 흔들어주세요. 음. 마지막으로 손바닥,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이렇게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늘려서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 주시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 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때 절대 드시면 안 되고 고개는 숙여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엄지손가락을 뒤로 쭉 같이 제껴줘요. 그래서 양쪽을 관찰해 보시면 충분히 안 늘어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늘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손바닥 근막이 짧으시면 전완이나 상완, 어깨 근육까지도 같이 짧아지기 때문에 손바닥을 충분히 늘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게 미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손가락이 다 닿는 게 아니고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가 바닥에 닿은 상태로 하시는 거예요. 음.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쫙 펴주세요. 몸을 더 동그랗게 말아서 손바닥을 쭉 밀어 줍니다. 엄지손가락 끝까지 펴주세요. 천천히 원위치. 이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줘요. 엄청 처음에 초반에 좀 아파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잼잼. 여기가 좀 얼얼하죠? 그래서 잼잼. 이번에는 좌우로 손을 뒤집어서 외회전시켜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서 뒤집어지게끔. 이 상태에서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쭉, 쭉, 쭉, 쭉, 쭉, 쭉 늘려주세요. 뒤로 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지금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시는 데까지 늘려주세요. 쭉쭉쭉 쭉, 쭉. 그래서 구부렸다가 하나 둘셋쫙 가슴 펴주시고 다시 구부렸다가 하나 둘셋 하면 쭉 펴고 가슴도 펴주시고 엄지손가락도 펴주시고 천천히 심호흡 다시 한번 구부렸다가 하나 둘셋 하면 쫙 피고 그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흔들 흔들흔들 손을 더 바깥으로 뒤집어서 흔들흔들 어깨가 충분히 늘어나 주셔야 돼요. 자원천히 원위치 앞에 보시고 팔꿈치우기 잡아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쭉 스트레칭. 천천히 원위치. 반대쪽 방향 바꿔서 천천히 스트레칭. 한번더 바꿔서 서로 저항. 팔꿈치랑 손가락이랑 서로 저항줘서 쭉 늘려주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스트레칭. 천천히 원위치 반대쪽 바꿔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스트레칭. 천천히 내려주실게요.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동작을 자꾸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동작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할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쓰지 못했던 속근육까지 깨워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